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음... 이쿠님. 네. 저 칼직이에요. 칼직은 어... 아닌데 칼직이에요. 복수자예요? 왜요? 저 따라오세요. 복수자 한번 따라와봐. 어, 네. 음 저도 거의 키스기어 가지고. 잠깐만. 의심되는 사람 있으면은. 사실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저 자동장. 작용. 안...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에서 땀구를 내줍시다. 음, 뭔데요? 저 여기서 복수자 맞아요 복수자? 오케이 오케이 자 미션 좀 깰게요 저도 여기 어요 음. 방금 누구 지나갔지? 국밥님? 무슨, 일이, 무슨 일이죠? 무슨 이 국밥님? 뭐, 아니 이 둘이 몰래 들어가게 겠 CJM님이 여기 숨어있다가 내가 만약에 썰렸어 네. 내가 칼 싸움에서 졌어 네. 그러면은 CJM님이 네. 와서 잡아줘 음... 오케이? 여기서더 어, 죽여 그러니까 어 시신 님은 여기 있고, 난 밖에 있을게. 돈만이 짤지? 내 밖에서 밖에서 벽사보 하는 거 지키고 있을 테니까, 내가 만약 칼싸움에 지면은 이제 시신님이 잡아줘. 예, 그러면은 저저 저, 잠깐만 그 법원 가서 미션 게임을 너랑 같이 가시죠. 그 사이에 누가 하진 않겠지. 저폭저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에 아니, 아 ㅎㅎㅎㅎㅎㅎㅎ <웃음> 음.. 비 어? 뭐야? 여기 있어요 왜? 왜? 왜? 여기서? 여기 퀴로미님 갈래 불강하고 있었어요 그.. 자격인데 음. 그냥 둘 이거 지금 우리도 더블킬이 나는 거 아니야? 자격이라고요? 더블킬 아니, 느낌은 아니, 아니기 전에 음, 더블킬 각은 아니고 대수리 조심해 님들 대수리 대수리 조심해 대수리 시체 먹을 수 있다 대수리 조심해 대수리, 대수리. <웃음> <진짜>? <웃음> 뭐야? 잠깐만 경찰서에서 나온 사람 누구야? 경찰서에서 나온 사람 여러분들 여기 여기 노랑색 노랑색 노랑색 노 u r e 나 o o 노랑색? 노랑색 k a y 이 k a y 아니 아니 u 아니 n 노랑색? 노랑색? 어, 자 여기도 w a 있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o u want to say? Do you want to say? Do you want 갈색 s a 맞... <웃음> 어 Oh, y 갈색, 어, <웃음> 갈색 그 그러니까. 어, 어, 일단 우리 둘은 아닌 거잖아 아이고, 응. 오케이. 우리 둘이 콤비도 좋아 어. 와내 눈앞에 서 빠짐 이러면 써네 어. 진짜 일단 미션 좀 깨고 일단은 저 대신 몸빵 좀 서주세요 저는 칼이 있어서 네? 여기 또 죽었네 이거 뭐야 이거요 그 갈색 님이 그 나중형 갈색이러니까 진짜로 나 맞아 이러면서 썰어.. 썰어.. 는데 여기 이 키리키리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무섭잖아 여기도 있는데 키이 잠깐만 어나님 직업 뭐예요? 저요? 네. 뭐 칼집인데요? 무슨 칼집? 저저 저, 저, 저. 어이구. 네네네. 내가 아 이거. 내가 아는 보안관이 있어서. 어 써왔어. 이거. 저, 네. 아니 반희님이 갑자기 터졌어. 반희? 아니면 잡님이 죽였거나 둘 중에 하나. 연인 이 아, 연인이 있거나, 남편이나. 잡님은 무슨 색깔이에요? 네. 님이요. 저요? 아빛나는 네. 내가 잡았어. 아... 내가 썰었어 그냥. 네. 어. 왜 살았어? 그러니까 아는 직업이 있는데 그니까 러 CCJM님이랑 빛난님이랑 직업이 겹쳤어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잠깐만 들어가 아, 들어가 지금! 그래. 저희 일단 일단 은행으로 지금? 가서. 지금? 뭐야 더블 K 하려는 거야? 갑자기 누가 지금? 이랬는데? 나 안개 꺼질 때까지만 여기 있어볼게요 음.. 캐고랑 전문 이런 거다 빠져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시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몇 명이 살아있는지 몰라 지금 상황이 자칫하다가 게임 끝날 수도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콘님 네? 아니에요. 우리 아까 서버 터졌을 때 경찰서 안에서 터졌거든요 네네 경찰서 안에서 네 근데 거기에 시체가 세개나 있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갈색 님이 그 베이지색 님을 썰고 CCJM 님이 갈색님을 썰었어요 근데 CCJM 님이 보안관이었고 근데 그 보안관을 빛나 님이 자기가 또 보안관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또빛나님 썰었어요 전 자격이어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몇명 남은 거 우리끼리 남은 건가요? 직공 한번 할까요? 여기서? 어? 저는 금방 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싸버 위치가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아가도사데 엉엉 님이 가도세예요가도사데 응. 네, 음... 맘준 님은 뭐예요? 여기 싸부 터졌는데? 음... 맘준 님은 뭐야 그러면 직업이? 잠깐만... 엉... 어. 이쿤아 이쿤님, 뉴세터. 아 잠깐 이거 잠깐만. 네네네. 엉엉님 어, 내가 썼게 어. 자기 어. 도도세래 그리고 네요, 잠깐만. 이쿤님 이쿤님, 만든님 만든님. 만든님 거기서 터졌어, 싸보 아, 아, 어, 오케이 안 오케이, 만든님. 거기서, 거기서 지금 빨간 불이야. 오케이 오케이. 만든님 만든님. 아, 따라와. 어여기 어, 어, 이렇게 어. 되는구나.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도 지금 어. 싸보 어. 터졌는데? 어. 잠깐 우리 이거 여기서 지금 싸보 터졌는데? 지금 네 명밖에 안 남은 거 같아. 네 명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우리 마을 광장 가서 얘기 한번 해보자. 마을 광장 가서 얘기 한번 해보자. 음. 근데 맘전님 다 죽일 것 같아 나도 맘전님 같은데? 어 여기서 얘기하자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자 여기서 음. 근데 우리 칼집이 없잖아요 음. 끝! 아 나이스 나이스